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정말 어렵게 이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호파를 보면서 가비님의 속눈썹을 꼭 리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이미 솔드아웃! 예약주문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약 주문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두 2주 좀 넘어서 2주 넘어서 좀 받은 것 같아요. 속눈썹 종류는 딱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격은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속눈썹 자체가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보지 못했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자마자 딱 느낀 건 정말 해외에 있는 언니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속눈썹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비님이 또 댄서이기도 하고 메이크업이 좀 화려하시다 보니까 속눈썹이 좀더 화려하더라고요. 패키지가 좀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대리석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탄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조금 음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속눈썹을 보려고 이렇게 딱 열었더니 여기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더잘 닫힐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함이 보였어요 제품을 열어서 보면 요런 끈이 하나 있는데 이 끈은 아무래도 이 속눈썹을 쉽게 뺄수 있도록 제작을 한것 같고요 제가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어디에도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제품명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보니까 여기 위에 스티커로 제품명이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정말 찾다 찾다가 거의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명이 스티커로 되어있다 보니까 요거는 가격대비에 비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기 안에 살짝 요렇게 안 보이는 곳에 붙였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이 케이스에 조금 더 새겨져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좀 솔드아웃이다 보니까 좀 빨리 제작하느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아쉬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눈썹에 대한좀 약간 궁금증 이런게 많아 가지고 가끔씩 해외배송으로 주문을 해서 진짜 외국 언니들이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을 좀 사용을 해보기도 하는데 제가 해외배송으로 외국 언니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과 그리고 가비님의 속눈썹 우리가 정말 쉽게 볼수 있는 속눈썹 요세 가지를 살짝 보여드릴 텐데 확실히 외국 언니들의 속눈썹은 좀더 화려하고 속눈썹 길이가 엄청 길고 숫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속눈썹의 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두껍고 탄탄하게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비님의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언니들의 속눈썹의 길이보다는 조금 짧고 숱도 너무 많지 않은 적당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특징이 뭐였냐면 해외 언니들의 그 속눈썹은 이렇게 올라갈 때 3D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 있거든요. 속눈썹이.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살렸더라고요. 적당한 길이감과 이 볼륨감을 살려주는 이 3D 느낌의 속눈썹까지 이렇게 살렸다는 거. 특징이었고요. 이 속눈썹을 자세히 보면 이뒷부분에 뭔가 확 터질 수 있는 속눈썹. 뒷부분이 좀더 길게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속눈썹은 다이소의 속눈썹인데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속눈썹 디자인이에요. 보통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속눈썹의 형태이고요. 가비님의 속눈썹을 딱 비교해서 보면 알겠지만 좀 화려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더 탄탄하게 출시가 됐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가비님의 속눈썹은 따로 풀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하나씩 하나씩 착용을 해보고요. 특징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꼭! 캘리바이브를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켈리바이브는 사상 형태의 지그재그 속눈썹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촘촘하고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눈썹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속눈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응. 확실히 속눈썹이 숱도 많은데 정말 탄탄하게 나와 있어요. 이대 자체가. 착용 전에 눈 먼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가로 길이가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뭐 앞쪽부터 붙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짝 길게 나와 있는 좀 타입입니다. 왼쪽 오른쪽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속눈썹 뒤쪽이 길다 보니 눈의 가로 길이가 좀더 길어 보이는 효과와 캐치아이 연초에 탁월한 제품이에요. 양쪽 모두 다 착용했을 때 확실하게 딱 표현이 되는 건 화려하면서 섹시함을 강조하는 속눈썹의 특징이 나타나네요. 어, 생각보다 착용을 하니까 무겁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확실히 뭐 탄탄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다. 근데 확실히 속눈썹이 길다 보니까 이긴 거는 느껴지네요, 이 앞에. 이 시야에서. 미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조금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미리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나와있지 않은데 이런 정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디스웨이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본디스웨이 제품은 캘리바이브 제품과는 좀 다르게 일정한 길이의 속눈썹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속눈썹의 디자인인데 확실히 길이감이 좀더 길다는 것과 카메라에 좀잘 담기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끝부분에 3D 형태의 디테일이 좀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속눈썹 대 자체가 블랙이고 좀 두껍다 보니까 더 진해지고 또렷해지는 느낌은 더 받는 것 같아요. 한쪽만 착용했을 때 모습이에요. 속눈썹이 진 진짜... 진짜 길어요. 이건 한 1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내 눈썹 위에 닿는 정도. 본디스웨이는 은근 화려하면서 내추럴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속눈썹을 올려서 보면 눈이 또렷해지면서 속눈썹의 끝부분의 디테일로 속눈썹을 좀 연장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선으로 봤을 때 끝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그래도 많이 봐오던 디자인이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뭔가 더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함을 연출해 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다음은 담비 제품인데요 속눈썹 모양 뒷부분이 점점 길어지는 형태의 사선 x자로 겹쳐져 있는 속눈썹의 모양 형태예요 속눈썹의 모 자체가 되게 얇으면서 촘촘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속눈썹 중에 제일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속눈썹이라고 느껴져요. 심지어 뒷부분의 길이가 길지만 자연스러우면서 시원한 뒤트임의 느낌까지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아도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주면서 속눈썹 길이도 10mm 정도의 길이인 것 같아서 딱 알맞는 길이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퀸 속눈썹인데요. 역시나 뒤가 좀더긴 형태의 속눈썹인데 중간중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속눈썹이라서 화려한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형태예요. 한쪽 눈에 올려보니 포인트 되는 속눈썹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고요. 뒷부분이 길고 숱이 많아서 이 뒤트임의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화려함이 느껴져요. 뒷부분의 속눈썹 길이가 한 12에서 13mm 정도의 길이감인 것 같은데 뒷부분이 C컬과 J컬이 섞여있는 형태에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3D의 효과에 속눈썹이 좀더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아이올 메이크업이나 눈꼬리 쪽 포인트를 주는 화려한 메이크업 연출에 어울리는 속눈썹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시 페이스를 보여드릴게요. 가비 속눈썹 중에 정말 아주 제일 화려한 속눈썹이에요. 속눈썹 길이도 길이지만 촘촘하게 되어 있고 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형태예요. 착용했을 때 엄청나게 화려할 것 같은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속눈썹이 진짜 눈썹에 닿는 정도로 정말 긴 속눈썹이고 엄청 화려한 속눈썹이에요. 지금까지 속눈썹 중에 제일 화려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포인트도 들어가면서 길이도 한 13mm 정도의 길이감으로 눈 앞에서부터 끝까지 포인트가 아주 빡 들어간 속눈썹이라서 강렬하면서 화려함이 함께 느껴지는 속눈썹이에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3D의 형태의 속눈썹이 아주 제일 많이 느껴지는 속눈썹이라 외국 언니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라인에 속하는 속눈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이런 속눈썹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정말 잘 표현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솔직히 착용하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제일 화려한 라인의 BC 페이스를 떼지 않고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어 뭔가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살짝 없잖아 드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다섯 가지 모두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탄탄하고 래쉬 자체도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래쉬가 아닌 정말 탄탄한 래쉬로 되어 있어서 오래오래 사용을 할수 있는 다회용 속눈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인 자체들이 정말 화려하다 보니까 댄서분들이나 뭐 화려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무대 메이크업에 사용하기 쉬운 속눈썹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반비 제품이었어요. 반비 제품은 뭔가 내추럴하면서 살짝 화려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화려한 메이크업에도 뭔가 좀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속눈썹 라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제품의 이 속눈썹 길이, 미리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 이 제품 뒤에 보면은 어디에서 제조가 됐는지, 메이드 인코리안지지 뭐 차이나인지, 뭐 어딘지 제조가 어디에서 됐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이 살짝 적혀져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눈썹 자체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왔을 때 같이 이렇게 와 있는 설명서에도, 어, 보면, 뭐, 가비레쉬의 모든 제품은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C를 획득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라고는 적혀져 있으나, 우리나라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레쉬. 지금까지 가비 래쉬를 다 착용을 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솔드아웃이라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정말 애매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뮬리였습니다. 안녕! 빠이!